7.9도 습도 79%입니다. KBS 계산 통보 단검입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여러분의 국방 FM입니다.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FM 주파수 96.7MHz 호출 부호 HLSE로 방송되는 국방 FM입니다. 국방 FM은 매일 18시간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시사 프로그램의 인터뷰와 출연자의 대담 의견은 국방FM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국방FM의 편성 책임자는 최병민입니다. 오늘도 국방FM을 들으시면서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방FM